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마스터클래스 FX의 지민수 멘토입니다 2019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한해도 건강하시고 차트로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올해도 역시 마스터클래스 FX의 차트 분석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현재 가격은 4087레벨 근처에서 저항선 레벨에 저항을 받아 현재 밑으로 조금 내려온 상태에 있습니다. 보시면 가격이 어떤 문양을 만들고 있어요. 어떤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이 모양을 만들고 있죠. 저희 학생분들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패턴입니다. 역헤드 앤드 숄더 패턴 이라고 하는데요 이 패턴의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가격이 이 넥라인 넥라인을 부었을때 가격이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헤드에서 넥레벨까지 올라가는 이 움직임 만큼 숄더에서 이런식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게 헤드앤숄더의 이상적인 패턴입니다. 가격이 현재 헤드에서 넥레벨 넥레벨에서 다시 숄더레벨을 만들며 현재 4081레벨 4087레벨 근처에서 저항을 받고 있지만 가격이 넥레벨과 저항선을 뚫는다면 가격이 브레이크앤 리테스트 이후 4426 그리고 저희의 최종 목적지인 4,674레벨, 4,700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역회된 숄더가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저항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만큼 밑으로 내려가서 추세선의 레벨까지 한이 정도 되겠네요. 3,855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격의 움직임을 기대해 볼수 있겠고요. 가격이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를 통해 추세선을 뚫는다면 밑으로 내려가서 지지선인 3600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 비트코인의 이상적인 셋업입니다.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비트코인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서 거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저항선 147레벨의 저항선을 잘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 다음 저항선인 160레벨을 차마 뚫지 못하고는 박스권을 형성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가격이 움직임을 보여주려면 일단은 저항선 또는 지지선 추세선을 뚫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가격이 위로 올라간다는 가정을 한다면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그 다음 레벨까지 그리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그 다음 레벨인 180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게 이더리움의 상승 시나리오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지지선과 추세선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브레이크 리테스트가 147레벨 150레벨에서 이루어진다면 다음 레벨인 중간 레벨인 일단은 140레벨 140레벨을 뚫는다면 130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이더리움의 셋업입니다. 다음은 비트코인과 흡사한 움직임을 보여준 라이트코인입니다. 가격이 역헤드앤숄더를 만들면서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저항선 그리고 넥라인을 부수고 현재 40레벨의 저항에 저항선을 받으면서 현재 밑으로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원했던 42레벨, 43레벨의 최종 목적지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역 헤드 앤 숄더의 또 이상적인 패턴은 무엇이냐? 이 넥라인을 부수고 ABCD의 패턴을 같이 만들므로써 피보나치의 패턴과 같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현재 저항선 레벨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밑으로 내려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시나리오는 무엇이냐. 40레벨을 브레이크, 리테스트하면서 다음 레벨까지 올라가는 게 상승 시나리오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강한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올라가는 라이트코인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밑으로 내려간다면 36레벨 브레이크 리테스트 그 다음에 일단은 추세선까지 만나겠고요 추세선과 E라인 보이시나요? 여기 이 지지선 33레벨의 지지선을 뚫어야지만 그 다음 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라이트코인의 움직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리플입니다. 리플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레벨에서 박스권을 형성한 상태입니다. 425의 저항선과 390의 지지선을 지지받으면서 현재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이 상승으로 돌아서려면 일단은 425의 이 뚜껑을 뚫고 리테스트 이후 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게 상승 시나리오의 패턴이 되겠고요 밑으로 내려가려면 일단은 추세선과 지지선을 뚫으면서 390레벨을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다음 지지선 360, 360을 3 6 0 뚫는다면 그 다음 지지선인 330, 그 다음에 전 저점이었던 316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이 리플의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들 박스권은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스권이 깨진다면 그 추세를 이어받아 계속해서 그 상승세 혹은 하락세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기다려주시면서 거래를 임하여 주셔야 합니다. 가격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뚫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박스권에서는 거래를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오스입니다. 이오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박스권과 흡사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현재 저항선 레벨을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오스가 위로 올라가기엔 아직까지는 저항선의 레벨이 두텁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레벨을 뚫어야 합니다. 2.9 3레벨과 2.9레벨 이 저항선을 뚫어야지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하여야지 그 다음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오스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격이 보시면 3레벨과 2.9레벨의 저항선이 두터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존중하고 있고요. 여기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확실하게 이 3레벨과 2.9레벨을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하여야지 그 다음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오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추세선과 지지선을 뚫은 후그 다음 레벨까지 그리고 그 다음 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이오스의 움직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가격이 확실하게 지지선을 또는 저항선을 뚫을 때까지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주 가격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주간 열심히 거래해 주시고요 안전하게 거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을 마스터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각박한 마켓 속에서도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는 항상 신중하게 해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주 이 시간에 찾아뵙는 마스터클래스 FX의 지민수 멘토 그리고 가상화폐 분석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